우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생물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생물을 좀 찾으러 왔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박쥐입니다. 어 일단 제가 엄청 아랫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아랫 지방으로 내려와서 진짜 아침부터 엄청. 먼 길에 왔죠. 바로 이제 물이 조금씩 있는 이 수로에서 관찰할 건데요. 어떤 박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뭐 황금박쥐 그런 건 없겠지만 아마 제 예상으로는 관박쥐가 있을 것 같아요. 관박쥐가 국내에서도 제일 흔하고 그리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박쥐니까요자 그럼 이제 한번 찾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이시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삐에로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랑 진짜 실사 실사판이 같습니다. 오그 영화에서도 이런 이제 산속에 있는 막 하수구에 들어가는데 와 진짜 무섭네요. 여기 이제 어떤 생물, 어떤 박쥐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쥐가 살기 좀 최적의 그런 장소 같네요. 이 나방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 계속 보이네요 나방은. 와와 와. 이런 곳에도 있을 만한데. 와, 곡댕이 새끼들 엄청 많은데요? 저도 곱댕이 새끼요. 이야, 번식했나보네. 있어요? 어, 있어요? 오. 네네. 오케이들. 오오 어, 드디어 오랜 시간 온 보람이 있네요. 야, 아, 진짜 이쁘네. 와와 와. 여기 한 마리가, 네 여기 한 마리. 네. 아관박지네요 이거. 음, 관박쥐 특징이 코가 이제 좀 눌려 있는. 네 유일하게 코로 소리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웃음> 야어이 지금 한 발로 서 있네요. 그럼 좀더 찾아보도록 하죠 어. <웃음> 정말 공폭게임이 나오는 그런 비주얼 여러 지금 가 너무 가지고 다시 잡으러 가고 있어 My... 안돼 와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안쪽에서는 어둡고 목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친구 말고도 한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더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 좀 나중에 잡는다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놓쳐가지고네 아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새로 찾은 친구인데. 아까 찾은 친구들은 관박지가 100% 맞았어요 코가 좀 눌려있고 그렇게 생겨서 맞는데 이 친구는 이제 코가 좀덜 자란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종류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 생김새를 보시면 엄청 귀여워요 저희가 상상했던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생긴 박지들하고는 진짜 좀 다른 생김새죠 그리고 이빨이 상당히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작은 이빨이 자잘자잘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첨 이렇게 햄스터처럼 진짜 햄스터 같아요 털이 보송보송하게 아주 많이 나있고요 날개 쪽에 이렇게 조금씩 진드기가 있고 그리고 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막이 진짜 얇아요 그리고 크기는 대략적으로 손바닥보다 좀더큰것 같아요 성인 남자의 손바닥보다 좀더큰 크기 같습니다 결국엔 그래도 잡혀줬네요와 진짜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도 처음 보는 박쥐니까 엄청 신기하네요 제가 이런 것까지 잡게 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유가 좀더잘 날기 위해서 다리 근육을좀 퇴화시킨 건데요 그 자세가 제일 편하다고 해요 이제 다리 쪽에 힘줄밖에 안 남아있어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개체들은 작은 곤충, 고기 그리고 막 날파리 그리고 아까 들어가 보니까 나방하고 이제 곱등이 같은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땐 여기서 나방하고 곱등이 같은 걸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개체들은 이제 광경병이라고 하죠 미친 개한테 물려서 생기는 그런 질병을 이 친구들이 갖고 있어요 맨손으로 만지시는 건 가급적 자제하시고 꼭 장갑을 끼셔서 물리는 걸좀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시고 신기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박쥐는 못 키우니까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려보내지는 않고 그냥 땅에 두도록 할게요 친구가 아마 바로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구를 찾고오있 바로 날아갔네 와 바로 날아갔어 네 확실히 어두운 곳이 좋은가 봐요